이티제는 어디가서 잔소리를 듣는 유형이 아닙니다. 하지만 엔티제는 이티제의 부족한 점을 제대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티제는 인생의 큰 그림, 즉먼 미래를 잘 설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. 상상력이 풍부하지만 냉철한 엔티제는 이티제가 어떻게 하면 더잘 성장할 수 있는지 제시할 수 있습니다. 이티제는 미래 시나리오를 대신 그려주는 엔티제를 보며 속으로 매우 고마워합니다. 이티제를 논리적으로 납득시킨다면 엔티제의 말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조금씩 변화합니다. 하지만 여기서 기분 좋아진 엔티제가 폭주할 수 있습니다. 한계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는 엔티제와 달리 이티제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무리하지 않고 행동을 절제합니다. 그러므로 이티제의 하루 할당량을 체크한 후 그에 맞는 업무 수행을 요구하면 이티제는 누구보다 엔티제 마음에 쏙 들게 수행할 것입니다. 어느 도시 청해 주시 여사 겜스 헤메이 J. e Young San Yul Tong Hai STJ Wai Hon In Shin Go Hashi Gil G1 h e a d Nader. ISTJ World Membership h A G e i Hashi m a y e n Secret Young San. Bon In Doom Fan Young San. Vlog ASMR d o n m Total Negaji Benefit Yul n w Lil s u i t Subnader. Uchuk San Dan Card Lul Click Hag e i Haju Sayo.